핸드폰의 화면이 컴퓨터 화면에 모니터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마우스 클릭 마우스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이게 클릭하니까 여기 밑에 여기에 단색 배경이 나타났죠 마우스를 꾹 누르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손으로도 조작이 돼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동을 시켜 가지고 컴퓨터 화면, 큰 화면으로 큰화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트라이더 러시플러스를 한번 해 볼게요 이 핸드폰은 그러니까 조이스틱인 거죠 스타트 오. 오 여기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노트20 입니다 핸드폰에 화면이 작잖아요 핸드폰 의 화면을 컴퓨터로 옮겨서 아주 큰 화면으로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안드로이드 10 이상의 폰만 가능합니다 우선은 핸드폰에 상단바를 내려주세요 핸드폰에 상단바를 내리시면 은 윈도우와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아래에 상세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컴퓨터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검색창이 나오죠? 그리고 사용자 핸드폰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장치 연결이라고 클릭하고 안드로이드폰이죠? 안드로이드 클릭 그리고 계속 누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폰에서 설치합니다. 예,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QR코드 열기라고 클릭하세요 QR코드가 나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서 PC에 QR코드가 있나요?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완료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은 핸드폰과 컴퓨터가 연결이 자동으로 되고요 자 연결을 시킬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와이파이가 컴퓨터랑 같은 주소여야 됩니다 와이파이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새 장치 연결 누르시고 안드로이드 계속 예 QR코드 열기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핸드폰 화면에서 상단바를 열어주세요 윈도와 연결을 눌러주세요 상세 설정이라고 아래에 상세 설정을 눌러줍니다 디바이스 추가를 눌러주세요 계속 누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뒤로 나가주시고 또 다시 뒤로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PC에 QR 코드가 있나요를 클릭합니다. QR 코드를 찍어주시고 컴퓨터 화면에서 완료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예,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를 제대로 잡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지금 연결됐다고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도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왼쪽에 앱이 있습니다. 앱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앱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 열기라고 여기를 클릭하면 은 여기 핸드폰 의 화면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핸드폰 화면을 가로로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면을 키워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화면을 키웠고요 여기 마우스 휠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핸드폰 화면도 같이 내려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컴퓨터 화면처럼 마우스를 커서로 움직여서 클릭하면은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움직여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죠. 네. 여기 키네마스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열고, 마우스로 움직여서,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조절이 되죠. 지금 마우스를 잡고, 네, 키네마스터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 편집해볼까요? 클릭하고, 좀더 편하게 큰 화면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 화면을 줄이고 확대하는 것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줄이고 싶을 때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키우고 늘리고가 다 가능하고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어 핸드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도 있지만 은 키보드에서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타이핑한 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아주 쉽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마우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핸드폰 화면이 너무 작아서 키네마스터 편집하기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세미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작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해서 편집하시면 은좀더 편하게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가 아니라 이 마우스를 조작해서 그리고 키보드를 조작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은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플레이되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은 일시정지. 다시 플레이, 일시정지가 되고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네. 키보드 방향키로 조절해서 이렇게 메뉴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우스도 되지만은 키보드도 됩니다. 체크하고 지금 키보드로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런식으로 컷 편집을 했다 컷 편집을 했을때 중간중간 이동하기 너무 불편하셨죠 불편하셨는데 왼쪽에 하단에 한번 클릭하면은 컷 편집한 곳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은 바로 커피로 바로바로 이동이 되고요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핸드폰이 여기 옆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핸드폰을 놔두고 지금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이용해서 키네마스터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이렇게 실행 하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16대9 그리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에로 이동할 때는 왼쪽 하단에 마우스를 꾹 눌러주시면은 네, 타임라인맨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컷 편집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릭 클릭만 하면은 편하게 편집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편집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확대하고 싶다 이 화면을 확대하고 싶을 때는 여기 가위 모양 옆에 보시면은 펜앤 줌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확대는 지금 마우스로는 안 돼요. 에 예. 이때는 핸드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예, 컴퓨터 화면과 같이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플레이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시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레이어를 눌러서 미디어 영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을 잡고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체크 됐죠 그리고 영상을 또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미디어 영상 이것도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 체크, 레이어, 또 미디어 영상 하나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자 이렇게 영상을 추가를 했고 어, 텍스트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로 하니까 더 빨라지네요. 속도가 확인. 그리고 크기 조절, 네, 폰트 지정, 그리고 외곽선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예각사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은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자 플레이 됐죠? 이런식으로 컷편집을 하고 나서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 누르시고 내보내기를 하면 은 어, 핸드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키네마스터를 아주 쉽게 편집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아주 쉽게 편집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앞으로도 어쭈빈이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